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자 오늘 어, GS건설 리포트가 지금 발행이 됐는데요 어, 그 내용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건설주를 가지고 어,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만큼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어, 지금 현재까지 하락률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한세트분이또 건설주가 될수 있겠습니다 어, 뭐 그만큼 이제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뜨거웠던 것이 사실이었고 어, 다만 최근 들어서 이제 대출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거래도 뜸해지는 그런 양상들이고요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또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오늘 출시되었던 이 리포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해외 플랜트 부분에 대한 비용 반영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부 리스크로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어, 제목을 달아놨고요. 자, 2분기 실적이 어,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할 것이다라고 어,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 뭐,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악재는 뭐, 이미 선반영이 됐지 않냐, 그런 뉘앙스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현재 원자재 가격, 들이 상당 부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원자재 가격에 대한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회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 어, 추가적으로 대신 이제 해외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지금 수출에 대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기점을 감안했을 때 일부 비용대에 대한 부분 자체는 어, 좀더 어,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나왔던 부분이 이제 2분기 주택 정상화 구간에서 해외비용이 방정이 발생될 가능성이 확대되는 점은 아쉽다. 자 대신에 그 밑에 보세요. 자, 상반기 누계 분양은 만천여 어, 세대로 파악이 된다. 이는 당초 GS건설의 계획대로 달성한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가 진행되더라도 지금 GS건설이 생각했던 것만큼에 대한 분양은 성공적으로 이어졌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대신에 이제 우리가 이런 레포트 볼때 조금 중립적인 시각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분양을 했던 구간대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 그러면 이런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일부 리스크적인 요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고요. 어, 그래서 오늘 이런 레포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다고 판단 하거든요. 그래서 분양 성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추가적인 성장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마찬가지로 해외 플랜트에 대한 비용 리스크가 현재는 좀더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게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적 추이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토목 플랜트 건축 신사업 이렇게 이제 나뉘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어, 주택 부분 그러니까 건축 주택 부분이죠 자 아파트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물량이 현재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그 위에 보시면 이제 플랜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런 주택 부분에 대해서 약 4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예전에 는 주택 부분에 비해서 이런 플랜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 50% 정도를 차지를 했었어요 주택이 6이라면 플랜트 부분이약 45에서 50 정도까지도 올라 가는 부분이었는데 어, 최근에 저는 해외 플랜트 부분 자체가 상당부 줄었다는 거죠. 자, 플랜트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석유플랜트라고 하면 석유시설 뭐 해상플랜트를 해상시설 같은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은 유가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설사들이 해외에 대한 매출 자체가 크게 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글로벌 증시에 대한 악재가 그대로 순수 반영이 되고 있다고 라볼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것은 최근에 유가가 상당 부분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유가에 대한 상승 자체는 어 지금 그 이런 건설사들에 대한 저가에 대한 하방경객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유가가 상승했던 만큼 투자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일적인 애로 우리가 사우디에 대한 어 유가에 대한 본전 수익 금그 손익에 대한 분기점이 얼마냐 하면 우리가 흔히 6달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6달러짜리를 17달러에 파는 것과 6달러짜리를 120달러에 파는 것과 당연히 마진 추이가 다르죠 그렇지 현재는 마진 추이가 많이 남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만큼에 대한 플랜트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 대한 비용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해외 수출이 좀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놓여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방에 대한 경직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어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자 국내에 대한 부분에서는 오늘 어뭐 이런 음좀 받은 글들이 있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한편으로 이제 밑거나 말거나 같은 소식을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최근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시공사들 그러니까 지혜서 건설을 비롯해서 이제 메이저 시공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이미,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소비자한테 증가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를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본인들이 이미 계획치를 달성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분 자체에서는 올려주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 마찬가지로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부분에서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니까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현실적인 분양가를 제시해 놓라는 으 얘기를 지금 어, 이런 메이저 건설사들이 하고 있다라고 해요. 어, 마찬가지로 지금 뭐 전반적인 얘기들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당 부분 상승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건설사들도 대단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알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원자재 가격 상승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부담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가에 대한 상승으로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어 지금은 건설사들이 상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라 봐야 될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2분기까지는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반영이 안 됐으니까 2분기 실적은 우리가 생각보다 조금 더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라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가취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S건설 보도록 할텐데 어, GS건세 오늘 8%가 빠졌습니다. 8.4%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없고 우리가 이제 월봉 을 보시면, 자, 10년간의 평균 종가를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더 주가가 빠져버리는 움직임이고요. 자, 어, 주가가 올라갈 때는 말 그대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졌을 때그 시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어, 4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주가한번더 빠지는 모습들이었고요. 정고점이었던 것이 이제 8월달이었습니다. 우리가 8월달에, 어, 작년 8월달부터 이제 금리 인상을 해왔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부분 자체는 상당히 돌파하기 힘든 시점이라고 좀볼수 있겠죠. 주택 경계 좋았을 때니까요. 대신에 하락했을 때 이제 하방 경직성을 좀 노릴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올 수 있는데, 자, 그런 자리가 지금 현재는 이제 주봉과 뭐, 길, 월봉에 대한 길적 부분을 봤을 때는 한 2만 5천 원 전후에 대한 자리에서는 바닥에 대한 부분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라 봐요. 현재 우리가 이런 건설사들이 흔히 얘기하는 PBR 밴드가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 자체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볼수 있다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GS건설 확인을 하셨고 자 그런 나머지 건설주들도 한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메이저 건설사라고 볼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뭐 DL, e n 로 현대건설, 대우건설 그런 기업들 한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주가 자체가 조금 다른 건설사들하고 좀 달랐던 부분이 어, 앞서서 2018년도에 크게 한번 상승했을 때 이제 북한에 대한 이슈가 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타의 건설주들보다 흐름이 조금 더 왜곡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었고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고점을 치고 팔을 때까지 이제 고점을 치고 난 다음에 빠지는데 대신 이제 GS건설이 여기서 빠지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요 고점 가격대가 올라왔다면 현대건설은 고점 가격 올라오지 못하고 이제 빠져버렸다 그죠 그래서 다른 여타의 건설사들 지금 GS건설 대비해서는 시장의 첫공 물량 건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어, 영향이 어, GS건설이 100에 대한 영향을 받는다면 현대건설은 100에 대한 영향이 아니라 한80 정도, 80에 90 정도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북한에 대한 잠재적인 이슈가 남아있다는 부분이 또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이런 건설사들, 현대건설은 마찬가지로 현재 이 PBR 밴드로 따진다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우리가 1에 대한 수준으로 얘기할 때 1보다 지금 밑으로 내려와 있는, 지금 PBR 밴드룸 따진다면 앞서 봤던 g s 건수보다더저렴하거든 0.69 정도에 대한 수준이고 지금 이런 구간 자체를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 뭔가에 대한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자리 오늘이 바로 라인나 바닥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어좀더 시간을 길게 두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아이 가격대 밑으로는 저렴한 가격이야 라는 부분으로 어, 시장을 조금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번에 주가가 한번 빠졌을 때 고점을 치고 나는데 조금 빠졌을 때 하방에서 투매가 나타났다 그죠? 투매가 나타나면서 지금 현재 고가권역이라고볼수 있는 자이 33,000원 밴드 자체가 지금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드러나 있고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1,2,3 3번 적삼을 보면서 상승을 하면서 지금 주가에 대한 움직임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건 정흐름이라 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구간 33,000원 자리가 상당한 지지에 대한 구간으로 형성될 수 있는데 자 요거를 이제 주봉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앞서 봤던 33,000원 밴드 자, 요 자리였는데, 자, 거기에서 조금 더 여기,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앞에서 지지를 받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35,000원 전후에 대한 자리에서, 지금 현재는 바닥에 대한 부분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타났고 저는 추가적으로 좀더 빠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35,000원에서 33,000원 요 정도를 조금 열어놓고 대응을 하신다면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공략할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아, 그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우건설 보자고요 대우건설은 예전에 일들이 많았어요 뭐 반기보고서가 의견 거절이 됐던 적도 있었고요 그만큼 이슈들이 많았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우 같은 경우에도 주가는 상당 부분 빠져 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10년간 평균 주가 밑에 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자 이런 주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같이 보시면 우리가 주가 이렇게 항상 꾸준하게 하락을 해 왔어요 근데 하락을 하면서 바닥을 잡았던 구간이 현재 이 구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구간 자체를 감안해서 이제 4900원대가 상당한 지지와 저항에 대한 변곡점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 그 자리 자체를 현재 갭으로 돌파를 해서 넘어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4900원과 그 위에 있는 5000원 밴드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격적인 갭이 발생해 있는 자리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주봉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자, 그4 9 0 0원자리 아까 전에 주, 그 월봉에서 봤던 요 자리죠. 요 자리와 그 위에 있는 여기 요 자리. 여기 보시면 여기 갭이 보이십니다. 그죠? 여기 갭이 한번 나와 있고. 그 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어, 지지에 대한 형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던 구간이었어요. 자, 지금 현재 4번에 대한 지지 나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빠으다중받아거 다섯 번에 대한 지지가 되면서 그때는 이탈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 저는 4,800원대 밑으로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과메도관으로 감안해서 공략을 하는 게좀더 낫지 않나. 그래서 지금은 신규적으로 접근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런 것도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서 봤던 GS건설이나 어 또는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바닥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여기 이 자리 자체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거든요. 그 다중바닥은 그만큼 한번 무너지면 이탈이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보자라는 말씀도 드리겠고요. 자, DLENC인데. 자 DLENC 같은 경우에 주가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신저가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분들은 뭐이 자리가 바닥입니다 이 자리가 바닥입니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급락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신호로 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급락 후첫 양봉은 기분 좋은 바닥 탈출 신호라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그첫 양봉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첫 양봉이 형성되는 가격대가 한 3만 5천 원 전으로 봤을 때, 지금 다른 여타의 건설주들이 함께 움직일 때, 어뭐 지금 규제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어떤 앞서 봤던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자체를 소비자가로 분양 가격에 대한 인상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방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 정책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건설주 같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 5 0 0 0전으로 보시되 일단은 이런 것들은 급락 후의 첫 양봉이 바닥 탈출에 대한 신호니까 그 양봉을 꼭 한번 확인해 보자. 이렇게 건설주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함께 다 보셨고 자 저희가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송자 수익률 1위를 하고 현재 한국경제 TV에 스쿼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상의 빨간 주식 어,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어, 저희가 한국경제TV에서 스마트밴드 함께 방송을 들으시면서 함께 매매하는 것은 2개월에 88만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직장인 분들은 문자로, 문자로 매수와 매도를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는 어, 22만원으로 더욱더 할인된 가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시장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이겨내실 분들은 연재를 열려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많이 홍보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